천불이 나서 살 수가 정불이 없습니다. 정불이 없습니다. 정불이 뉴스를 정불이 보면 정불이 욕만, 들어갑니다. 욕만 들어갑니다. 제가 목사가 만나 자괴감이 듭니다. 욕도 하다 지쳐, 지쳐 비통해지기까지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나 망가질 이렇게 수 있는지 눈물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눈물이 눈물이 그렇게 잘 보십니까? 지구에서 유일한 단일민족 군단국과 70년이나 못 만났으면 이제 그러 끝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전쟁이 아니오? 정말 다 죽자는 것입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단만, 무단만 찬한이간이할줄 할 아는 게, 게 고작 전쟁입니까? 전쟁입니까? 윤청열 전쟁하고 싶으면 너나 혼자 싸워라 지난 5개월간 윤석열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는 망해가고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자기 살집만 드는데일조가 없는 돈을 쓰겠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비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더러워서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정부 먼지 처리를 하며 주사파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술좀 그만 참먹고 주사 나부리지 마라. 일째도 물리치고 독지도, 독지도 이길 노리입니다. 검찰 나무리 나무랭들에게 당해도 괜찮습니까?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정치! 조작으로 폐압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쫓아가는 사람을 부러졌습니다. 어디서 장난질입니까? 아주 사악한 것들 아닙니까? 밤이 길어지면 새벽이 옵니다. 그런데 그 밤이 빨리 도 왔습니다. 저렇게 끌어내려달라고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잡아오면 하지 마십시다 똥인지 대장인지 찍어봐야 합니까 이미 글러먹은 인간을뭘더보자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 대지로 하는 대통령 겁대가지 없는 5년짜리능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나한 사람은 약하지만 뭉치면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진법 국민운동 백만인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매주에 매주 열리는 지역 촛불도 참가해, 참가해 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마저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승리! 승리 이 거룩한 승리의 승리! 행진을 다시 시작합시다 구호에 찍어받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퇴치나라를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윤석열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대신하라!